아젠 활로 파티카 피스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활이라 그런지 더 민족적인,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더잘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이올리스트홍우연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활은 이거는 국악기의 아쟁 활인데요 제가 예전에 국악과 함께 콜라보해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활을 접하고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봤었는데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먼저 바이올린 활로 파가니카프리스 5번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<목소리> 아제 말로 파니 카플리스를 연주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혹시 아쟁아를아시아까아약아바아올 아님, 아놓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님, 아아닙니다 아님, 적인 노래 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응. <웃음> 아무래도 우리나라 활이라 그런지 더아리랑에게 얹혔을 때 뭔가 더 민족적인, 뭔가 어,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더잘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주변에 혹시 과생하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발린 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합니다.